아니. 아니. 외국 돌멩 같지? <웃음> 상위 10% 왜 가리는데? 운동. 아. 근데 우리 옷만 보면은 진짜 겨울인 줄 알았는데 그치? 이제 좀 있어 5월인데 날씨가... 둥둥이는 아까 저희 골프 치러 갔을 때 진짜 세게 한번 쳤는데 그 뒤로는... 가자... 아, 생각할 수없겠다 아까 그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분 뒤에 밥 먹으러 나가자고 그래서 생얼에 완전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꼬라지로 가냐고 라 했더니 언니 원래 그 꼬라지도 알아 그것 지금 분유 제조기를 사야 하긴 하는데 예쁘긴 하네 릴리브가 모양 브랜드? 음 <웃음> 오늘 이제 이 방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기 용품들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여기 카시트 산 거랑 그다음에 젖병소독기 기저귀 교환데 아기침대 얘도 이제 당근으로 처분하고 뭐하노?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막막하며 뭐부터 할지 모르겠다 김? <웃음> 김이 왜 있지? 어 인테리어를 애초에이 방은 그냥 일하는 방 용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짐이 거의 80%였는데 다한 번에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네요쟤는 <목소리> 누구냐? 그런 사람 없는데? 아무튼. 자, 따라 얼굴 좀 보게 네, 그래, 그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에 아니, 아니. 피어방뭐 탈독으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앞에 그냥 다 가렸어, 이 녀석이. 어. 잘 대화하셔서 구슬려서 데리고 오시면 <웃음> 되고요. 하하나하 <웃음>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응. 좀 있자. 한 달을 기다려는 한단 말안 되지, 이렇게. 어? 빨개, 보통 맛인데? 매워 보이는데?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찌그러진 감자 같은데 총 응. 초음파, 입체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몸무게가 지금 1.23kg인가? 정상 몸무게이긴 한데 얼굴이 양수에 불어서 그런지 너무 통통하게 보여서 얼굴 딱 보자마자 딱든 생각이 왜 어, 이렇게 못 생겼지? 외국에서? 오 약간 외국인 얼굴 외국인 아기 같은 느낌 너무 너무 이게 코가 막 크고 막 이러니까 어, 외국 돌맹이 같지? <웃음> 거의 다 근데 배수는... 벌써 정든 나 얼굴이. 근데 제 손가락이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막 쳤어요. 이렇게 돌라고. 그러니까 인상 팍 쓰면서 뒤돌아 놓는 게그니까 손가락은 우리 닮은 것 같아. 그지? 아, 니건 장애만 닮았는데. <웃음> 음. 이따 당근, 당근 마켓또 팔러 가야 돼. 다섯 시, 여덟 시 반에. 너 뭐가? 장애는 스킨? 김팔? 자인 동 둥둥이가 공부는 못해도 예쁜 애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은안 예뻐도 공부를 잘하는 애였으면 좋겠어? 예쁜 그런 거 없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 <웃음> 그러면은 얼굴은 평범한데 서울대야. 예쁜데 탑급은 아니고 상위 10%? 그래도 상위 10%야? 서울대인데? これ動画で見てる方はちょっと気づいてるかどうか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 昔と比べて顔のむくみ? なんかパンパンってなってる顔だけじゃなくて全体的に全身が顔がむくむのは出産する前より出産してからの方がひどいらしくて最近はちょっとメイクも教えてもらってこうお金払って教えてもらってこうメイクとかでごまかしている状態ですあとアクセサリーとか で今日は多分6回目?7回目? ちょっと自分でも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最近よく使ってる最近じゃなくてもう何年前から使ってるブランドをちょっと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アナルイザというニューヨークのブランドなんですけどあの今つけてるのがピアスとネックレスがセットなんですよ同じデザインなんですけど 너무 화려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끼는 거에 비해서 화려한 것이 너무 튀는 게 아니어서 이것도 이상 별로 가리지 않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이 디자인이 달라요. 한쪽은 이렇게 별 모양의 진주가 이렇게 달랑거리고 있고 또 한쪽은 이렇게 달 모양이에요. 네, 검은 옷이 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지금처럼 그냥 약간 쇄골 쪽에 이렇게 해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옷에 걸쳐서 하는 게좀더 디자인이 확 튀는 느낌이 나네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 반지를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손가락까지 마디마디가 다 부어요. 그래서 웨딩 반지가 분명히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고른 반지예요. 한국보다 좀 크게 나왔는지 5호인데도 약간 지금 헐렁헐렁한 상태거든요. 이제 웨딩 반지가 곧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티파니랑 루이비통이랑 같은 그 세공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이 정도 퀄리티인데 이런 가격으로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본인한테 하는 선물로도 좋은 거요 구 저녁식 갔다가 중동이 침대를 보러 가고 있는데 <웃음> 감기가 너무 안 낫네 <웃음> <안 났네. 웃음> 일룸 쿠시노랑 레이디 가구 저상 원목이랑 두개 고민을 했는데 쿠시노는 너무 커서 집이 작다 보니까 들어가좀 애매해서 아마 레이디가 보로갈것 같아요 쇼룸이 마포에 있어서 여기는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대 직원 너무 없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사려고 하거든 얘가 좀더 크단 말이야 이게 210cm고 얘가 206인가 그런데 완전 아이보리색은 없고 약간 누르스름하긴 한데 낮아가지고 애기 커서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다 음... 음 이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근좀 과하게 높다 그치 아기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좀 크잖아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서 더 크게 다친다고 하더라고 집에 서 청소하고 누웠는데 나는 임산부가 체력 저질인건 이해가 가는데 왜 체력이 없는데? 왜 가리는데? 원래 오늘 당근마켓을 팔려고 했는데 다음주로 미뤄져가지고 다음주 중에 침대랑 다 구매를 하고 아 근데 방이 너무 지금 짐 투성이여가지고 방이 경사가 살짝 져가지고 침대를 놓으려면 여기를 단사를 맞춰야 돼가지고 아 한국어로는 단차지 아무튼 단차를 맞춰야 돼가지고 이 경사 증거를 인테리어 끝나고 알아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조절했을 건데 분리수면을 할 6개월부터 할 예정이긴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세 군데나 갔다 왔더니 일을 40분밖에 못하고 누웠습니다. 좀 이따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진짜 체력이 제로네요. 갈수록 이거 더 심해질 텐데 좀 걱정이.